열렸는데 <investir> 안에 한 분이 계시고 내가 바로 마스크 쓰고 그냥 이로 들어가 가지고 눌렀어. 근데 <웃음> 오 이렇게 하시는 거야. 아 진짜? 오. 알아보셨는데 알아보셨네요. 열렸는데 안에 한 분이 계시고 내가 바로 마스크 쓰고 그냥 이로 들어가 가지고 눌렀어. 근데 오오 이렇게 하시는 거야. 아 진짜? 오. 알아보셨는데 알아보셨요 열렸는데 한분 내가 바로 마스크 쓰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눌렀어. 근데 오오 <웃음> 이렇게 하시는 거야. 아 진짜? 오 알아보셨는데 알아보셨네요. 음.